그램 네.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 아, 네네네 근데 저그 필터링이나 에디팅 음. 그런 거잘 몰라서 음. <웃음> 그냥 어, 성형하고 음, 어, 일단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냥 하기로 했어요 아니 포샵이나 필터링 하기 싫어서 성형 수술을 한다예 네네네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음, 자기소개? 어. 아저 차윤아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라데시인이에요 아, 지금 연세대학원에서 전공이 가 국제학? 그리고 음. 한국어가 음. 하고 있어요 네. 오 박수 <웃음> 비절개? 음. 어, 그리고 코 성형? 음. 그리고 그 뭐지? 얼굴 지방식? 음, 음. 그거 이마 하고 음. 어, 발자 팔자. 그거 <웃음> 하겠습니다 네. <웃음> 많이 하네 네자 <웃음>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하나 파트별로 물어볼게요 네 눈은 지금 어떤 상태길래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전에 그 비절개 했는데요. 음. 점점 그 없어져가지고 음. 원장님이랑 음. 그 뭐지 다시 비절개 하기로 했습니다. 눈재수술으꺼풀 네, 네, 네, 네. 비절개. 네, 네, 네. 네. 아,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 비절개 <웃음> 어. 한 후에 어. 조금 더 커졌는데 어. 어, 지금 그 시간 지나가서 어. 점점 다시 없어졌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니까 <웃음> 예전에 그 뭐지 아, 비염. 어, 비염 비염 <웃음> 생겨가지고 약간 점점 코뼈가 음. 휘어서 그거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아. 싶어서 그래 그 완전미한테도 이거 말해가지고 코 아. 성형 아. 하기로 아, 아. 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거 여기 그 팔자하고 어, 어. 이마. 여기서. 이마는 좀 약간 납작해서? 아, 높아게 아니고, 어. 그냥 아, 조금 연스럽게 네네 아, 네. 여기 엄청 플랫해가지고. 네네네 아. 네. 일단 그 코, 음. 코, 그 뼈가, 그 음. 위에서 약간 거울. 거울 볼 때마다 약간 음. 그 사진 찍고 그 찍을 때도 약간 음. 이상하게 나와서 음. 그코 쉐이피가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니아 네네네 네. 근데 저그 필터리나 에디팅 음. 그런 거잘 몰라서 음. <웃음> 그냥 음. 어, 성형하고 음, 어, 일단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냥 하기로 했어요 아니 포샵이나 필터링 하기 싫어서 성형수술을 한다. 네, 네,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오,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음, 좋아요. 네. 어, 네, 얘기했는데, 음. 근데 필요 없더라고, 없다고 음. 계속 해가지고, 그냥 이거 제 개인적 선택이라서, 음. 그냥 그걸로 아, 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인 만족? 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은 뭐래요? 그냥 아, 필요 없더라고. <웃음> 어, 음. 그렇게 했는데, 계속 필요 없더라고 했는데, 어. 저 그런 사람이에요. 어, 한번 마음에 먹으면 그냥 하고 싶어요. 아, <웃음> 네. 어, 성형하고 싶으면 음. 그냥 해보세요. <웃음> 그냥 해보세요. 이거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들지 말고, 음.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음. 진짜 그 뭐지, 컨피던스 있으면, 음. 해보세요. 아, 그 5일 날 아, 수술하려고 하기로 했는데요. 음. 그리고 진짜, 음, 도지 그 아, 편하게, 네. 편하게 해줘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음. 그리고 아, 진짜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찡! 네, 안녕하세요. 자, 유나이라고요 지금 수술하려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자, 약간 긴장되지만, 이따가 예뻐져서 봐요 안녕! 저희 여기 안쪽에 여성분상하이말 나라 입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일회용소 챙겨드렸어요. 이거 네. 네. 유난이낙하 이제 전에 마지막 얼굴이야. 에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음. 그 얼굴에 대해 얼굴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마지막이니까. <웃음> 알았어요. 아. 자, 이거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얼굴이다. <웃음> 그래서 음. 음. 오케이. 예. 죽겠어요. 지금도 지금도 예쁜데. <웃음> <웃음> 지금도 예쁜데 근데 나중에 더 예쁘죠? <웃음> 처음엔 좀 두껍게 잡힐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면좀 늦어질거고 네. 흉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비절개에 하기 때문에 네. 한네 군데 정도 구멍이 뚫리긴 하는데 나중에 네.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마취는 수면마취를 하고 음. 재수술 가능성이, 눈 수술이 성형과 수술 중에 재수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네. 지금 눈도 두 번째 하는 거고 네.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보고 음. 좀. 고치고 싶은 게 있다 얼마나 음. 음. 그 이후에 결정을 네. 하는 걸로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유나님 자, 이제 수술하러 가시자응 <웃음> 지금 신정이 어때요? 약간... 긴장되지만 네. 신나요. 신나요? <웃음> 진짜 신나요. 네. <웃음> 어, 기대될 고있어요 영어로 있습니다.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영어, 영어로? 네. 음... A bit nervous, 네. but it's okay. I, I think I'm more excited than nervous. I'm looking forward to it. 네. So... 잘모르겠어 빨리 들어가세요. <웃음> 잘하고 오세요, 예뻐져서 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네. 우리 위에서부터 눈쪽 네. 수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쪽 수술했고 이마 네. 쪽 아. 지방이식까지 같이 네. 수술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눈은 어떤 상태였나요? 눈앞이... 눈은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보시는 것 같이 음. 쌍꺼풀의 높이가 짝짝이에요 아 쌍꺼풀의 높이가 네. 짝짝이다 네. 네. 아. 그래서 같은 레벨로 맞춰놨는데 유유나씨가 네. 워낙에 이쪽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 같은 레벨로 맞추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눈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른쪽을 조금 왼쪽에 비해서 높게 요번에는 음. 다시 음. 어, 매몰로 음. 재수술을 해서 왼쪽은 조금 더 키우고요 음. 오른쪽은 왼쪽에 맞춰서 더 키우고 그렇게 음.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했고 잘 나왔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우리가 살짝 휘어있고 아. 매부리 쪽 이쪽, 이쪽 부분이 뼈고 이 네네. 밑에가 연골인데 네네. 이쪽 뼈가 많이 돌출돼 있어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네네. 뼈가 네네. 그리고 네네. 전반적으로 매부리도 있었고요 매부리를 음. 제거를 했고 음. 좀 자연스럽게 이 정도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아, 네. 매부리는 제거하고 코끝을 네네. 살려서 좀더 코를 좀 짧은 느낌으로 음. 가게 이렇게 해서 수술해드렸고 지방식 같은 경우는 네네. 요 정도 채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말 아, 화려하게 빵 이마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더 많은데 네. 워낙에 내추럴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적당한 양으로 한요 정도만 딱 네. 채워주는 식으로 네. 수술했습니다. 음. 찜질을 잘 해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오늘이 수술을 당일 했다면 네. 그 다음 날 우리가 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 1, 2, 3까지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이 냉찜질을 음. 해줘서. 음. 혈관을 수축시켜서 음. 붓기를, 멍을 좀 음. 최소화할 수가 있고 네네. 4일부터는 이제 혈관을 다시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1, 2, 3일 때는 냉찜질 해주시는 게 음. 좋고 4일 이후부터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음. 멍이나 어, 붓기를 빨리 음.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찜질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가 가장 큰 중요한 고비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주일차 때 오시고 음. 2주일차 때 오시거든요 실밥을 뽑기 네네. 위해서 코 수술을 하시고 음. 일주일차 때 오셨을 때멍 하나도 없고 붓기도 거의 없으신 분들 음. 여쭤보시면 대부분 찜질을 굉장히 잘했고 음. 반대로 좀 멍이 있고 붓기 있으신 음. 분들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2주차 때는 거의 비슷해요 뭐 부, 찜질을 많이 했던 안 했건 2주차 때는 거의 다 좋아져서 오십니다 차연아 양한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네. 결과는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어, 수술 끝나고 바로 뱉었을 때도 모양도 괜찮고 수술방에서 제가 확인했던 모양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눈, 코, 뭐, 이마, 지방이식 다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어, 어, 좀 힘들시더라도 찜질 잘 해주시고 어, 다음에 이쁜 모습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 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잠깐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웃음> 아 그러니까 눈코 성형 했는데 지금 안 아파요? 차별 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거기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 바로 <웃음> 했어요? <웃음> 어 <웃음> 네? 그냥 그 수술 어, 방에 어. 약간 어, 뭐지? 이거 어, 그금한데 그, 근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그러고눈딱 뜨니까 여기에요? 네. 아프지 않아요? 진짜 아프지 않, 않아요. 진짜? 진짜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음. 아직도 그 뭐지? 음. 영어로 그 Anesthetic, Anesthetic 음, 음, 음, 이기 음. 때문에 음. 아직 진짜 아프 음. 그때 나중에 아픈 것 같아요. 아, 음, 이게 알겠... 마취가 풀리면 조금 아프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쉬시고 네. 좀 있다가 태어나는데요. 프론트 앞에서 봐요 네. 자, 네. 쉬세요. 빠이빠이. 어떻게 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약간 요렇게 좀 보면은 어, 항상 씩씩한 것 같아 요 이거... 어, 하여튼 가서 네. 관리 잘 하시고 네. 예쁘게 잘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아픈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피곤해요? 아직도, 아직?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 자, 그러면 가서 잘 관리 잘 하시고 예뻐져서 봐요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네. 예뻐져서 봐요 빠이빠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쪽에> 자유나이라고요 자 수술한 지 4주가 넘었는데요 문제 수술 고성형 얼굴 지방 이식 이마하고 파지 했거든요 그래서 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을고 이마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회복도 진짜 잘하고 요즘에 생활도 진짜 편하게 지내가지고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자유나이라고합니다자 수술한지 이제 6주 넘어서 두달 되는데요 제가 한거 구성형 눈제 수술 얼굴 지방이식 이마 하고 파지 했거든요 그래서 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 이마 엄청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붓기도 많이 없어가지고 생활도 진짜 편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봐요 안녕